오늘은 남파랑길 54코스 여수 구간인데요. 여수 족발 터메안에서 여수 해양 공원까지 갔습니다. 요수 저가 터미널에서부터 요수 해양공원까지 이어지는 구간으로 요수 엑스포공원, 다산공원, 오동동, 하늘지명관, 하늘중대 등해양관광자원이 분포하여 걷기와 연계 관광을 즐길 수 있는 아주 멋진 곳입니다. 파란색 케이 치가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그기 때문에 계속 눈만 다 보고 따라갔으면 해면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인 사는 그 앞에 서요 우측으로 엑스포 타운으로 이제 들어집니다. 이곳에서요, 네, 굴단이 밑으로 가셔야 됩니다. 잘못한 바치 피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우측, 네, 겨울따로요, 하층을 아주 멋지게 조성을 해놨습니다. 벚꽃이 필 때는 아주 좋겠는데요. 엑스포 강좌로 집지를 여쭤냈습니다 엑스포 강장의 정면에요 엑스포 주재관이 그 우측에 지고가 멀리로 베네처 호텔 리조트가 좀 보이고있습니다 하하! <목소리> 한 벌로 엑스포 타고 하하하 주인공에 한번 보는 것 보고있습니다 우리를 아, 솟고치는 형태를 하고 있고요. 하늘을 날고 싶은 또 넥스퍼 스타이 플라이가 또 이루어진 겁니다. 베네치아 앞을 지나면서요, 앞으로 보면. 겉대 현상에 어너판 리조트와 자산공원 해상 케이블카 탑승장으로 오르는 엘리베이터 자산공원 등이 좀 보이고 있네요 저동대 들어서면요. 우측 연골 가는 길과 등대로 가는 대표 계단길이 있거든요. 저희들은 예, 우측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액체, 네, 감염병이 의심될 때 바닐보관 젊은 거 같지 않습니까? 연구를 가니까 영처로 <웃음> 바람 과다 이렇게 바람이 엄청 불어지니까 시원해졌습니다. 해돋이 전망인데요. 60m를 가야 됩니다. 120m 방목로 양무 허남 시무 국가라고요. 만약에 허남이 없다면 나라가 없는 것과 같다. 충무공 말씀이십니다. 이제 어동도를 나와서요. 나파라 94코스를 이어가는데요. 원래 자산권을 오르려면 좌측에는 계단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네, 오늘은 우측에 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자산공으로 한번 올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워터랑 뭐, 편하게 한번 올라왔네요. 요 이출정은요 아침에 해가 뜰때온 산이 붉게 물든다 하여 자주 빛자를 써서 자산이라 한 이곳 일출정은 일출 명소로 아주 유명한 곳이었네요. 네, 남파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해상캐북한데요 자산공원에서부터 저 바다를 가로질러 도산동 도산공을 잇는 1 5 k m 에캐북한데요 2014년 12월부터 운행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산공원 정상 오려면요 2층 문과 동상이 잘 잡고 있거든요 문을 지나서 좌측으로 또 진행을 하거든요 이제 걷는 길은요. 전라 자수영의 성터길과 승전길입니다. 가북선 대교하고 해상캐북카가 멋진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유수 반바다 나무가 포차거리로 좀 내렸습니다.